출애굽기 7장 읽어볼게요. 일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니내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이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데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부름에 그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바로네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갈아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의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볼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 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키가 있으나 22절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절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